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꿈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거리를 맡기고 그 성과를 기대할 일이 있게 된다. 가게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파는 꿈 여러가지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슈퍼마켓 등의 가게가 꿈에 등장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증거이다. 가게에서 자신이 뭔가를 파는 꿈은 자기 과시나 자만심 잘난 척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한편 가게라는 장소보다 거기서 팔고 있는 물건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의 꿈을 해석하는 열쇠가 있다. 가구를 파는 꿈. 금전 댕이면서 타격을 입게 된다.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꿈. 남에게 음식 대접을 받고 물건을 샀다면 남의 청을 들어줄 일이 생긴다. 그러나 재물을 얻었다면 계획 중인 일이 우연히 도움을 받아 성취된다. 경매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꿈. 당신을 이용하려는 친구가 있다는 암시의 꿈이다. 과일을 파는 가게와 관계하는 꿈 금융기관에 출입하거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상담할 일이 생김 논밭을 사거나 파는 꿈 논밭을 사거나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사는 꿈은 사업장을 얻고 파는 꿈은 권리를 상실한다는 암시다 또는 상대방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일이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돼지를 파는 꿈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자신의 일거리를 빼앗김 도장을 파는 꿈지위와 권리를 얻는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암소를 내다 파는 꿈. 가족 중에 누가 시집 가거나 부리던 가정부가 나가거나 자기 집이 팔리게 된다. 돼지를 사다가 잡아서 파는 꿈. 재물을 잃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손재수가 있으며 보증이나 개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집안의 가장에게 근심 걱정과 우환이 생긴다. 돼지를 파는 꿈.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일거리를 빼앗기게 된다. 땅을 파는 꿈 남자라면 길한 징조상인이라면큰 돈을 벌고 여자라면 집안에 큰 난리가 남 땅을 파는 꿈 땅, 도지, 돼지 흙으로 불리워지는 것들은 모두 재산과 소유한 재산의 가치 자신의 생활수준 또는 육체를 나타내며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한 상징한다 한편 남성의 꿈에서는 아내나 정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땅을 파는 꿈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시험에 합격하나 승진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물건을 파는 꿈 물건을 파는 꿈은 술이 생긴다. 번화한 상점가를 걸어 다니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꿈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 사람의 눈을 끌고 싶어하는 심리표현이다. 뭔가를 사고 있는 꿈은 당신의 소망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산에서 노루를 잡아서 팔려고 하니 개가 되어 못 파는 꿈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은 되었으나 가정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하려다. 결국은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을 암시한 꿈이다. 소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꿈. 사업처를 잃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게 될징조 소를 내다 파는 꿈. 소를 내다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이나 사람을 잃거나 빌려준 돈이나 물품을 돌려받지 못한다.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꿈.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꿈은 자신의 권리나 재물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일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는 누군가를 도울 일이 생긴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애정을 주거나 일거리를 줄 수도 있다. 술을 파는 꿈 친한 사람과 충돌이 생기게 된다. 아파트를 파는 꿈 자신의 집을 남에게 팔면 운수가 태여서 재물이 모이고 명예가 높아지며 타인의 집을 자신이 사들이면 수명이 길어지고 새로운 귀인이나 협력자를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꿈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할 일이 생김 우유를 파는 꿈 운수가 좋을 꿈 자신의 돼지를 파는 꿈 잘못된 판단으로 남 좋은 일만 하고 자신은 손해를 본다. 자신의 소유물을 남에게 파는 꿈. 자신의 소유물을 남에게 파는 꿈은 자신이 두려웠던 재물이나 일거리를 남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거리일 가능성이 많다. 전답을 파는 꿈.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금을 대일이 있음. 조상이 암소를 내다 파는 꿈. 집안 여자가 혼사를 치르거나 며느리나 가정부가 나간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있다. 집 파는 꿈. 사업자나 배우자와 이별하게 된다 집을 파는 꿈 이사나 직장을 옮기는 등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운이 왕성해짐 집을 파는 꿈 집을 파는 꿈은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이 반영된 꿈이다 하지만 예지몽의 경우에는 실제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운세가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암시함으로 기대해도 좋다 집을 파는 꿈 환경의 변화가 생길 꿈 이사나 직장을 옮겨 자신에게 유리해지는 꿈 집이나 소를 파는 꿈 사업자나 배우자와 이별하게 된다. 차를 파는 꿈. 돈을 빌 일이 생긴다. 허리띠에 금장식을 팔려다 못 파는 꿈. 허리띠에 금장식을 팔려다 못 파는 꿈을 꾸게 되면 귀한 딸을 시집 보낼 수 없게 되어 고민에 빠지게 된다. 파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